지금 독일에 있고요. 지금은 세 번째 캠프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 있는 캠핑장에서 머물고 두 번째는 도르토문트 쪽에 있는 캠핑장에서 2박 정도 했어요. 그리고 <웃음> 그리고 이제는 지금 저 하노버 가고 있고요. 건설 서 좋은 캠핑장을 발견해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짜. 저... 어땠습니까 캠핑장 독일 캠핑장? 음, 남편이 유럽 캠핑장은 내가 생각하는 캠핑장이랑 다를 거다라고 서 말해줬는데 역시나 이런 캠핑장이 리조트 같은 느낌의 캠핑장들이 많았고 뭐 화장실, 샤워장, 뭐 씻는 것 그런 게다 깨끗하고 되게 좋고 확그이 유럽권 사람들에게는 캠핑이 옛날부터 몸속에 깊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뭔소리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뭔가 이전부터 아, 그렇죠. 예, 예, 음, 늘 해왔던 건데 훨씬 발전되어 있는 아, 아. 곳이 많았고 발전되어 맞아요, 맞아요, 있다고 그리고. 생각했고 틀네요 소이틀 아. 그리고 하는 연령층도 되게 높아요 높아서 음. 되게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겠습니까? 깨끗하면서 뭐또 호텔 화장실도 또 깨끗한 느낌, 느낌. 또 세면대로또 분리해놔가지고 진짜 깔끔하고 사람들도 깨끗하게 쓰지만 뭐 청소 이렇게 해주시면도 정말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희도 더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하는 분도 청소할 때그 노래를 어, 끝까지 굉장히 <웃음> 맥스 클라이맥스까지 치고. 네. 진짜 기분 좋게 하시더라고요. 한일기차게 하시더라고요. 독일 캠프장 기대했었나요? 독일은 차 찾으러 왔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하고 있다가 가보니까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독일에서 지금 몇박을 한 일주일 지금 독일 했는데 저희가 7월 2일 날 왔으니까 진짜 독일이 너무 좋아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시내 구경도 조금 하고 캠프도 하고 그리고 이제 SNL 남편 지인이 있어서 쪽으로 가서 한2박박 2박 정도 묵고. 그냥 와잘 있다. <웃음> 고마워요. 진짜 잘 있다 가고 음식도 너무 잘 해주고 잠도 너무 편안하게 자고 또 재밌게 맥주도 마시면서 너무 재밌게 있었어요. 그리고 도르트문트 가서는 정말 맛있는 맥주를 먹고. 맞지? <웃음> <웃음> 은아야. 은아야 잘못다. 입이 안 붙네. 미안해요. 음, 그... 날씨 오락가락합니다. 아침이라. 아, 비왔다 아침에는 왔다가... 분명히 더웠는데. 가는 길에 구름이 었더니 이제 비가 오네요 밤에 춥지? 밤에는 추워요 낮은 덥고 하지만 날씨는 좋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돌아다니는 캠핑카들이 아... 아, 캠프장 가격은 2에서 2.5유로 정도 합니다 현금만 되는 것도 있지만 카드 현금 다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샤워장 뭐 이런 거다 풀이고 세탁기 이용하는 거는 3유로 입니다 그정도 전기도 잘되고 해서 어, 전기포트 쓸때는 쓰고 어, 가스할때는 가스하고 그리고 저희가 독일에서 차를, 차를 찾으러 독일 왔지만 진짜 물가가 독일이 제일 싸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독일을잘온것 같아요 식자재 등등을 다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안사오기 잘했을 정도로 너무 싸고 뭐 소스 종류는 더 싸고 뭐 물도 싸고 다 싸가지고 한국 자이 구구하네 구? 구 구는 뭐야 싸구 싸구 싸고 구 한국은 한국 사그. 마트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매했고요 어막막 이거는 대막 차들이 음. 대신에 한국에서 독일에서 좀 구하기는 음, 다시 다시 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데, 다시 팩이 없어요. 그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린 물. 우렸어. 우리할 우린 물. 아무튼 그거. 그것만 가져오시면 육수. 돼요. 육수 내는. 육수팩. 아 육수팩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독일에 다 있어요. 육수팩만 가져오시면 되고. 음, 약은 DM에서 구매했고요. 약, 독일 약 유명하죠? 저희가 영양제가 많이 없어, 없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 사야지 했겠는데, 역시나. 그냥 씨가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약 샀고 고맙다 그냥 <웃음> 그리고 뭐 샴푸, 린스 이런 것도 좀 사고 차로 가니까 이제 작은 거 필요 없으니까 한3 개월치 큰거 사서 기분도 좋았어요. 뭐 휴지, 생필품 뭐 진짜 다싸요 하나씩 뭐일 유로도 안 하고 <웃음> 뭐 심지어 그러니까 식용유도 일 유로 안 하고요. 막 그렇더라고요. 큰게 그런 식입니다. 별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캠핑용품을 한국에서 좀 가벼운 거를 기본적이고 좀 메인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거는 독일 캠핑용품 파는 데서 많이 구매했고요. 한세군데 정도 가서 다 구매했어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이 독일에 가니까 그 캠핑용품 베르지 겔겔은가 b r g R 예, 그많 많습니다. 많아요. 이거. 많아요. 가서 쉽게 구매했고 16유로면나 19유로 였나 아, 20유로 안 하는데. 습니다그 프랑스 가야 뭐살수 있니 뭐 이런 소리가 많은데 아닙니다. 독일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구매자가면. 5008입니다. 차 리스를 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 승차감도 좋고 되게 편리하고 좀 넓어서 확실히 짐 넣어도 좀 부담이 없고 좋은 것 같네요. 차는 푸조 시트로 행중에서 고민하다가 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8 주문했는데, 제국 없어서 업그레이드해서 무료로 5008, 차큰거죠 이게 지금 한 150, 제가 한국에서 158분 째기였는데 158봐도 편안해. 에, 나이 갑니다. 독일은 그거 그 속도 아우터버니까 음, 뭐 속도 제한 없는 제한 없는 길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도. 네, 지금 물건 많이 신고 달고 달려도 한 130, 40은 그냥 달 있어요. 한 80의 느낌으로 편안하네요. 길도 좋지만 차도 좋은 거 같아요. 차가 지금 굉장히 좋네요. 이게 뭔가 좋아요. 후진하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들. 뭐 어, 소소하이. 소소하이. 장기인들 이 많습니다. 가격은 그래서 한세 달에 400. 만 원. 만원 정도. 그러니까 원래 3008 가격인데, 5 0 0 8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차를 그 가격에 저희가 리스를 했습니다. 네, 운 우리 좋은 거죠. 원래는 공공판좀좀 좀 많이 조금 더 비쌀 겁니다. 한 5, 6백은 할거 같은데 재고가 없어서 이렇게 탈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죠? 진짜 짐이... <웃음> 저희가 뚫으이고 했는데도 진짜 가득 쳤어요. 보이시나요? 트렁크 쪽엔 식자재 놓고 저희 뒷자리는 접어 가지고 캠핑용품이랑 저희 옷까지들을 옷가, 넣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사서 이제 이걸로 먹고 놀, 자고 하면 될것 같아요 식자재 많이 샀어요 일단은 더 3개월 동안 열심히 요리를 연구하고 해볼게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웃음>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꿈속에서도 이정도의 음식을 낸다 이렇게 안녕~~ 아이고 프다 아! 편의점에 맥주가 더 많아요 확실히 맥주의 나라 커피는 없고 물도 많이 없는데 편의점에 맥주가 이만큼 있어요 하이이게 하이구 제가 하이 이만큼 하이구 아이고 언제 그러는가 지금 네가, <웃음> 네가 네가 주거라고 했다니가 맥주 편의점이 이만큼 있어요. 그랬잖아. 이만큼 맥주. 해이 해그 해이 해그 맥그 맥이 해그 해그 편의점에 맥주가 이 있는데 억수로 많아요. 이렇게 아까 그면 네, 우리가 다 마실 수도 없고 엄청납니다.